도심 속 자연과 함께하는 파크골프는 세대간, 계층간을 아우르며 함께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로 골프와 경기 규칙이나 용어가 거의 같아 골프와 같은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크골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보다 즐겁고 능숙한 플레이를 위한 기초 지식으로 코스 구성, 매너, 경기 규칙, 용어, 그리고 라운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은 9홀을 기본 단위로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파3홀은 길이가 40m에서 60m로 4개 중간홀인 파4홀은 80m에서 100m로 4개 그리고 제일 긴파 5홀은 120m에서 150m로 1개로서 기준 타수는 33타입니다. 파크 골프장의 코스 구성은 먼저 각 홀의 출발점인 티잉그라운드즉 티박스가 있습니다. 티박스는 티샷을 위해 볼을 놓는 곳으로 앞쪽에서 40c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양쪽에 티마크를 설치하거나 4cm의 티라인을 그어서 티샷할 수 있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페어웨이는 잔디를 짧게 깎아놓은 구역으로 그린 위에 깃대로 향해가는 길입니다 잔디를 짧게 깎아놓지 않은 경우는 전부가 페어웨이가 됩니다 페어웨이 주변에 골프와 동일하게 홀의 난이도를 제공하도록 페어웨이보다 잔디가 긴 러프와 수목 등의 장애물과 함께 일부 홀에는 벙커와 해저드가 있으며 경기진행이 금지된 구역인 오비존도 있습니다 그린은 홀별 최종 기착지로 잔디를 짧게 깎아 정비해 놓은 구역입니다 지름 5m 이상의 타원형으로 지름 20cm의 홀컵을 묻어 깃대를 꽂아둔 장소로 약간의 경사를 두어 라운딩의 묘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활처럼 휘어진 홀로 티박스에서 홀컵이 보이지 않는 코스를 도그레그 홀이라 합니다 또한 코스 내에는 경기 진행을 위한 설치물로써 안전수칙, 홀 표지판, 순서뽑기, 볼 거치대, 오비말뚝, 안전망, 깃대, 홀컵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홀 표지판은 홀마다 티박스 주변에 해당 홀의 기본 재원을 표시하는 표지물로써 몇 번째 홀인지와 기준 타수, 그리고 길이가 몇 미터인가를 알려줍니다. 파크골프는 신발과 복장 등의 예절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발은 골프화나 운동화를 착용하며 복장은 골프복이나 운동복을 권장하고 남자의 경우 반바지, 여자는 양장치마와 안면 가리개를 제한하며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면 됩니다. 파크골프는 페어플레이와 우정을 중요시하는 가족 스포츠로 경기규칙과 매너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디와 수목, 화단 등 자연물과 오비 말뚝이나 나무 지주대 등 인공물을 보호하고 안전을 배려해야 합니다. 볼을 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목을 발로 밀어내거나 손상해서는 안 되며 다음 사람을 위해서 벙커샷 이후 모래를 고르고 나와야 합니다. 플레이 중 경기에 방해를 주는 잡담이나 음주, 흡연, 돈 내기를 해서는 안 되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 처리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 중 에티켓을 살펴보면 샷을 하기 전 항상 주의를 살펴보고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써야 하며 티샷 전 스윙 연습은 1, 2회 정도로 하고 라운드 중에는 연습을 삼가해야 합니다. 동반자의 샷의 결과가 좋을 때는 나이스샷, 굿샷, 나이스온 혹은 나이스인을 외치면서 격려해주도록 합니다. 그린에서는 홀에서부터 먼 경기자가 퍼팅을 먼저 합니다. 만약 홀에서 가까운 자가 먼저 퍼팅할 경우 동반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퍼팅하도록 합니다. 동반자의 퍼팅 라인을 밟고 지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홀과 아주 가까운 거리의 퍼팅 시에도 양손 퍼팅 그립 상태로 컵인하는 것이 에티켓입니다. 홀 아웃 시 그린 위에서 스코어를 기록하지 말고 다음 홀로 이동 후 기록합니다. 이제 파크골프의 기본기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채의 그립을 잡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립을 잡는 힘은 힘껏 잡았을 때 10이라면 5에서 6 정도의 힘으로 잡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버래핑 그립은 오른손을 왼손과 나란히 가까이 잡고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을 왼손의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 위에 겹치듯이 쥡니다. 인터로킹 그립은 오른손의 새끼손가락을 왼손의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사이에 끼워주는 방법입니다. 베이스볼 그립은 야구의 배트를 줄 때와 같이 오른손과 왼손의 손가락을 겹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클럽을 잡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양발의 위치를 정하는 스탠스 유령을 배워보겠습니다. 스탠스는 볼을 치기 위해 양발을 위치하는 방법입니다. 양발을 벌리는 간격은 자신의 어깨 넓이를 기준으로 하여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스퀘어 스탠스는 양발을 11자 형태로 타깃 방향과 평행하게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오픈 스탠스는 공의 방향이 왼쪽으로 휘는 특성 구질일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깨와 허리, 왼발을 목표 방향으로 약간 열어둔 방법입니다. 클로즈 스탠스는 오른쪽으로 공이 휘는 슬라이스성 구질이 자주 생길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른발을 왼발보다 반족장 뒤쪽으로 한 방법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유형 선택은 목표 방향을 선정하여 양발을 위치할 때 자신의 구질에 따라 그리고 공이 놓여진 지점에서 다음 샷을 위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필요시 양발의 간격도 좁게 또는 넓게 벌리면 됩니다. 다음은 볼을 치기 위하여 자세를 취하는 것을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클럽 헤드를 공 뒤에 갖다 놓는 요령을 살펴보면 티샷이 양손으로 원하는 그립을 잡고 공을 왼발 앞에 두고 스탠스를 취한 다음 양팔을 편 상태에서 왼손목을 약간 코킹하여 클럽 헤드를 시선 높이에 두는데 양발의 체중은 50대 50으로 분배하여 양 무릎을 살짝 구부린 후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고 등줄기는 가능한 한 반듯하게 한 다음 상체를 천천히 40도가량 숙이고 머리는 10도가량 더 숙여서 클럽 헤드 페이스 중앙을 공 바로 뒤에 갖다 둡니다. 볼을 놓는 위치는 티샷이 왼발 앞에 두지만 페어웨이 샷은 통상 양발의 가운데로 볼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티샷이나 페어웨이 샷을 할 경우 먼저 볼이 나아갈 가상선을 그리고 시선, 어깨, 양 무릎, 양 발끝을 가상선과 평행이 되도록 일치시킵니다. 다음은 볼을 치는 스윙에 관해 배워보겠습니다.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고 나서 양손으로 클럽을 좌우로 움직여서 원하는 목표 방향으로 거리를 내도록 볼을 치는 동작이 스윙입니다. 단계별 스윙 동작을 살펴보면 천천히 백스윙으로 이어져 몸통의 꼬임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스윙의 정점에서 잠시 정지하는 듯한 기분에서 다운스윙으로 이어져 어드레스한 자세로 원위치하여 볼을 치는 임팩트 동작으로 연결됩니다. 이때 몸통 꼬임이 풀어지면서 시선은 볼을 주시하며 어드레스 자세 기울기와 머리 높이가 같으면 정확한 자세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원심력에 의해 클럽 헤드가 가속도를 내면서 목표 방향으로 뻗어주는 동작인 팔로우 스루로서 왼쪽 어깨가 미리 열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왼팔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게 됩니다. 피니쉬는 스윙의 마지막 단계로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시선은 굴러가는 볼을 따라가면서 정지된 자세를 취하면 완성도 높은 스윙 모습이 됩니다. 이거리를 내기 위한 백스윙의 크기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스윙 그리고 풀스윙이 있으나 가급적 풀스윙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파크골프샷의 종류에는 티샷, 로브샷, 페어웨이샷, 러프샷, 벙커샷, 어프로치샷, 퍼팅 등이 있습니다. 러프의 깊은 곳이나 벙커에 들어갔을 때는 클럽을 약간 덮어 씌우는 식으로 치면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퍼팅 시에는 시계추 진자 운동식으로 좌우 대칭형인 스트로크를 하면 됩니다. 경사도가 있는 그린 위에서 한타에 넣으려고 욕심내면 볼이 그대로 홀컵을 지나가므로 먼 거리는 갖다 붙이고 근거리에서는 홀컵에 넣도록 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볼을 높게 뛰어서 넘기려는 로브샷을 할 경우 오픈 스탠스로 하며 볼의 위치는 왼발 앞에 두고 클럽 헤드 페이스를 많이 열어서 어드레스를 한 다음 백스윙은 천천히 하되 다운스윙에서 팔로우스루까지 볼을 깎아치도록 아웃에서 인으로 스윙 계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파크골프의 벌타는 모두 두 타를 부과받습니다. 우선 경기자는 홀마다 티박스에서부터 샷을 하면서 경기 도중 세이프 또는 오비 여부는 보리노인 최종 위치에서 판정받게 됩니다. 흰색 오비 말뚝은 홀의 경기 표시를 위해 설치하여 경기자가 경기 중에 방향을 놓쳐 두 개의 말뚝의 가상선을 넘어간 경우 오비 났다 라고 합니다. 오비가 난 경우 처치 방법은 오비 경계를 넘은 위치에서부터 두 클럽 이내 홀컵보다 가깝지 않은 지점에다 볼을 놓고서 다음 샷을 해야 합니다. 이 벌타를 부과받는 경우는 발이 티박스를 벗어나거나 티 없이 티샷 할 경우 볼을 치다가 자신의 몸에 맞는 경우 샷이 불가능한 위치에서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볼을 집어든 경우 마크를 잘못한 경우 백스윙 없이 볼을 밀어내거나 퍼올리는 샷을 하는 경우 등이며 특히 정식 경기의 경우 타수 승부 조작은 바로 실격 처리됩니다. 오비선과 안전망을 넘지 않은 볼을 경기자가 오비선과 안전망 밖에서 볼을 치는 경우 무벌타로 처리됩니다. 또한 나무 기둥 또는 그물망밑등안 좋은 위치에 있는 볼을 클럽헤드 뒷면으로 샷을 하는 경우도 무벌타로 처리됩니다. 샷을 한 볼이 동반자의 볼과 충돌한 경우 벌타를 적용하지 않고 동반자의 볼을 원위치하고 자신의 볼이 멈춘 위치에서 다음 샷을 합니다. 자신이 친 볼이 동반자의 볼에 맞고 홀컵에 들어가는 경우 홀인으로 인정되며 동반자가 친 공에 맞아 멈춰있던 자신의 볼이 홀컵에 들어가면 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수로 동반자의 볼을 자신의 볼로 착각하여 다음 샷을 한 경우 이벌타를 부과하고 동반자의 볼을 원위치 시킨 뒤 자신의 볼로 다시 샷을 합니다. 벙커에서 샤슈 쉽도록 클럽이나 발로 모래를 고르는 경우 2벌타를 부과하며 어드레스 시 클럽헤드의 밑부분을 살짝 대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기때는 볼이 놓여진 위치에서 목표 지점을 알리는 고정 표지물이기에 퍼팅 시에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 무롱덩이인 캐주얼 워터나 수리 구역에 볼이 들어가면 무벌타로서 구제를 받아 홀컵에서 가깝지 않은 방향으로 두 클럽 이내에 볼을 두고 다음 샷을 하면 됩니다. 홀컵에서 두 클럽 이내의 볼이 놓인 경우 자신의 볼은 동반자의 양이 없이 마크하거나 먼저 홀아웃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라운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준비운동이 필요하듯 파크골프도 충분한 준비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라운딩을 마친 후 정리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기는 한 조에 3,4명 이내로 번호 뽑기나 가위바위보 등으로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진입코스 1번 홀로 도착하게 되면 볼 거치대에 다른 경기자가 대기하는지를 확인하고 첫 번째 경기자부터 T위에 볼을 놓고 T샷을 시작합니다. 2번 홀부터는 전 홀에서 최저 타수를 한 동반자가 먼저 T샷을 하며 동일 타수가 2명 이상일 때는 전홀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페어웨이의 세컨드 샷부터는 볼이 홀컵에서 먼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동반자의 볼이 20m 이내에 목표 방향에 있어 샷에 방해된다면 마크를 요구할 수 있지만, 티샷인 경우는 마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크하는 방법은 볼 바로 뒤에 마크를 먼저 한후 볼을 들며, 다시 라운딩 시에는 볼을 먼저 놓은 후에 마크를 들면 됩니다. 동반자의 마크가 라운딩에 방해가 되면 헤드 길이만큼 최대 2회까지 이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에게 어드바이스 하는 것을 삼가하고 샷을 할 때와 홀아웃 시 자신의 타수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반자 모두가 샷을 마치고 홀아웃 할 때는 다음 주에게 OK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홀로 이동 시 다음 주를 배려하여 빠른 동작으로 이동합니다. 스코어 카드는 4명분의 칸이 있으며 자신의 스코어뿐 아니라 동반자의 스코어도 함께 기재하도록 합니다. 파는 표준 타수를 의미하며 티샷이 한타로 홀인하면 홀인원 표준 타수보다 한타 적게 들어가면 버디 두타 적게 들어가면 이글 파5홀에서 세타 적게 들어가면 알바트로스 한타 많이 들어가면 보기 두타 많이 들어가면 더블 보기 세타 많이 들어가면 트리플 보기로 해당 타수만큼 아라비아 숫자인 3, 6, 7 등으로 스코어 카드에 기록합니다. 퍼팅에서 커빈할 때까지 더블파가 되면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서 라운딩을 중지하도록 권장합니다. 모든 경기가 끝나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며 행복하고 건강한 내일을 약속합시다. 파크골프의 승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스트로크플레이와 매치플레이가 있습니다 스트로크플레이는 매홀 타수를 누게 해 저타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홀마다 승자를 정하고 많은 홀을 이긴 팀이 승자가 되는 방식은 매치플레이라고 합니다 최근 이동식 홀컵과 티박스가 개발되어 잔디가 있는 학교 등 장소에 구애 없이 라운딩할 수 있어 파크골프 보급에 크게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와 소통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포츠 파크골프는 3대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접근성, 안정성, 경제성 등에서 가장 적합한 운동입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모두의 바램 국민생활체육 파크골프의 그 답이 있습니다